폼을 클릭해 주시고 철도 요금이기 때문에 탭키를 눌러서 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철도 요금이 나오죠. 점, 쇼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초기화 될때 넣어야 되니까 철도 요금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코드 보기. 유저폼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유저폼이 초기화 될 때가 됩니다 유저폼이 초기화 될 때는 유저폼이 시작될 때입니다 한번 폼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요금에 보시면 여기 안에 포함이 돼야 되죠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속성창 누르시면 lst 열차 종류라고 이름이 나오죠. 이젠 코드에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lst 컨트롤 스페이스 바. lst 열차 종류에 값을 넣어야 되죠. 점 로우 소스를 선택해 주시면 행의 자료값을 받아올 수 있는데는 쌍따옴표 j4부터 콜론 L11까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이렇게 적어 주시면 여기에 있는 범위의 값이 LST 열차 종류에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디자인 모드 끄시고 클릭 그러면 새마일부터 통일호까지 모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쳐 주시고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TXT 예약 시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의 현재 시간을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는 하시고 데이트를 쓰시면 오늘의 날짜가 들어가고 타임을 쓰시면 시스템의 현재 시간이 입력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홈을 보시면 오후 9시 21분에서 현재 시간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희들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고객번호가 A4셀에 그 다음 저희들이 선택한 값이 입력이 돼서 열차명에 새마을이 들어가고 자석명에 1등실이 들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길 원하기 때문에 등록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CMD 등록 클릭이라고 나오죠 이게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목록 상자에서 열차 종류를 선택했을 때만 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A4셀부터 쭉 입력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거 저희들이 이걸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폼에서 예약 시간은 자동으로 타임이 들어갔죠 그리고 고객번호는 아직 값이 안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고객번호가 피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f 텍스트 c 컨트롤 스페이스 바 txt 번호가 고객 번호죠 이 번호가 는 쌍땀표 두개 찍으면 비어 있다는 거죠 then 그러면 엔터 치시고 탭키 눌러서 txt c 컨트롤 스페이스 바 매수에다가 저희가 글자를 하나 적겠습니다 공백 이라고 하나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엔터 치시고 shift 탭 else 비어 있지 않으면 txt 컨트롤 스페이스 바 매수를 안 공백 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쓰면 TXT매수에 공백이 들어가질 않죠. 뭐가 필요하죠? 는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는을 적어줘서 는을 대입 연산자라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실행해 주시면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고객번호가 비어있죠. 등록을 클릭하면 제가 and if 문을 안 넣었네요 확인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nd 띄우고 if 그 다음 여기는 shift 탭을 눌러서 왼쪽으로 빼 주겠습니다 그래서 if else and if 가 같은 곳에서 시작하게 줄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류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줄을 맞춰 주는게 좋습니다 다시 스탑 누르시고 실행 누르겠습니다 이젠 등록을 누르시면 비어 있으니까 공백 이라고 뜨죠 다시 제가 여기에다가 뭐 글자 하나 적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안공백 이라고 뜨죠 다시 글자를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등록을 누르면 공백 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 네모 칸을 저희는 텍스트 상자라고 합니다 텍스트 상자일 때는 쌍 따옴표 두 개만 가지고 공백이다 비어 있다 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 박스 다른 말로 목록 상자는 바로 얘가 목록 상자입니다 쌍 따옴표 두 개로 비어 있다 공백이다 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탑 해주시고 txt 번호를 ls 컨트롤 스페이스바 열차 종류로 바꾸겠습니다. 열차 종류가 바로 리스트 박스입니다. 목록 상자 목록 상자가 공백이면 하고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텍스트 매수를 공백 안 공백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젠 제가 아무것도 선택 안한 상태에서 등록을 누르면 안공백이 떴죠 아무것도 선택을 안했는데 안공백입니다 다시 제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눌러도 안공백입니다 쌍따옴표 두 개만 가지고는 정확한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명령어 하나를 외우셔야 됩니다 스탑을 눌러주시고 하나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LST 열차 종류 앞에 i s n u 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여시고 끝에서 가로 닫으시면 i s n u 이죠 i s n u 은 공백이면 true를 발언하고 공백이 아니면 거짓을 돌려줍니다. 끝에다가 점 .value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상자에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이 공백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선택된 값이 없으면, 공백이니까, 널을 가지니까, is null, l 널이냐, 널이다,가 돼서, true가 돼서, 공백을 찍어주고, 만약에 저희가 한 개의 값을 선택했으면, 안 공백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눌러주시고 제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했죠 등록하면 공백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를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등록을 누르면 안공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i s n o l 을 써야 정확하게 선택했는지 안했는지 리스트 박스 안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null 가로 열어 주시고 끝에 점 밸류를 적어야 된다는 걸 하나 외워 주셔야 됩니다 스탑을 눌러 주시고 txt 번호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는 쌍따옴표 선택안함 쌍따옴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으면 txt 번호에 선택 안함 이라는 글자를 기록합니다 lst 컨트롤 스페이스바 열차 종류에 list list index 라고 있는데 list index는 내가 클릭한 위치 값을 돌려주는 게 list index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는 이라고 적고 여기 앞에다가 txt 번호 말고 매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매수에다가 리스트 인덱스의 번호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이제 제가 아무것도 선택 안한 상태에서 등록을 누르면 아무것도 선택 안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첫번째 애를 선택하면 0을 돌려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 여기 문제에서 공백이 그러니까 선택이 뭐가 하나가 되면 무조건 안공백을 넣게 해놨죠. 제설정을 눌러서 고치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를 받도록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첫번째 애를 누르고 등록하면 0이 나오죠. 두번째 애를 누르고 등록하면 1이 나옵니다. 세번째 애를 선택하고 등록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0, 1, 2, 3에서 내가 선택한 거가 첫번째 0부터 차례대로 1씩 증가하는 값을 가져오는 게 바로 리스트 인덱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여기 5가 적히면 여섯 번째 값이죠. 등록하면 5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하는데 쓰기 위해서 리스트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스탑을 눌러주시고 이젠 리스트 인덱스의 값을 무조건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는 여기에 맨 뒤에다가 는0 이라고 적어 주시면 리스트 열차 종류의 리스트 인덱스 값이 무조건 0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값을 지우시면 되겠죠. 리스트 인덱스의 값을 0으로 바꿔주세요가 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행에 입력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외우실 때도 됐죠. A 변수명을 저는 A를 줬습니다. 는 대괄호 A3셀에 있는 행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row라고 적어주고 더하기 A3셀에 있는 연속 범위를 찾기 위해서 current region을 적어주겠습니다. 점, 행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rows 적어주고 점, 개수를 세기 위해서 카운트를 적어주겠습니다. 엔터치고 셀에 입력할 거기 때문에 셀스를 적어주시고 가로 여시고 로우인덱스 행번호는 A갖고 구했으니까 A, 콤마 컬럼인덱스는 열 번호인데 A열이 첫번째니까 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여기에 넣을 값은 고객 번호를 넣을 거죠 txt 컨트롤 스페이스 바 번호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txt 번호 적으시면 대문자로 입력이 안 됩니다 대문자로 바꾸시려면 u-case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가로 여시고 마지막에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u-case가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앞에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행 번호하고 빼기를 붙여 가지고 쓸 겁니다 일단 행 번호는 저희가 a 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a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and 연산자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 and 연산자 해주시면 4 빼기 텍스트 번호가 대문자로 적히겠죠 근데 저희가 4라고 적으면 안되겠죠. 1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처음으로 나오는 고객이니까 그래서 4가 1이 되게 하려면 빼기 3을 해야 1이 됩니다. 그 다음 엔터 두번째 열에는 예약시간을 적으라 그랬죠. 셀스 가로 열어주시고 a,2 가로 닫으시고 예약시간은 txt 예약시간에 들어 있으니까 는 txt 예약시간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txt 예약시간을 넣고 한번 실행해 주겠습니다 실행 저희들이 고객번호를 소문자 aaa 를 넣고 매수는 한 장을 해서 새마을로 선택해 주시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오후 10시 46분 25초라는 값이 입력이 됐죠. 현재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주의 값을 시간으로 바꾸고 1시 30분 PM 이라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는 문자 값으로 값을 입력 받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뭐 오후 10시 46분 25초 라고 해서 시간 값으로 보이지만 실제 얘는 문자 값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형태가 변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시간값이 아닙니다. 문자값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탑을 누르고 등록을 더블 클릭해서 예약 시간을 시간값으로 바꾸시려면 텍스트 예약 시간 앞에 timevalue라는 값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가로 닫아 주시면 타임 밸류가 타임이 시간이고 밸류가 값입니다. 그래서 시간값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타임 밸류입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실행 눌러주시고, 고객 번호는 ABC 세 마을 한장 해가지고 등록을 누르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칸을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더블클릭.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시간에서 1시 30분 PM을 선택해서 확인하면 형식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문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 형식으로 받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되돌리기 해서 원래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타임 m e 로 시간값으로 바꿔주셨고, 이 시간값을 h/h 콜 mm 형식으로 바꿔줄 때는 포맷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포맷 가로 여시고 expression은 수식인데, 이게 바로 수식이죠.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콤마. 이제 형태는 쌍따옴표 찍어서 쓰시면 되죠 hh 콜론 mm 쌍따옴표 가로 닫아 주시면 시분을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엔터치시고 if문을 써 주겠습니다 저희들이 9분에 오전 오후를 써야 되는데 0.5 이상이면 오후 0.5 미만이면 오전입니다 한칸 띄우시고 타임 밸 time v a l t x t 예약시간이 크거나 같다 0.5 이상이면 된 t 러면 e 분에다 적어야 되니까 v a e t a l l l 여기에다가, 쌍 따옴표 오후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엔터. 그렇지 않으면, 시프트 탭, else. 엔터치시고, 탭, 셀스, 가로 여시고, a 콤마 3, 가로 닫고, 는, 쌍 따옴표 오전, 쌍 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시프트 탭, if 문이 끝났으니까, and if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엔드 if 이제 실행해서 고객번호 B 아무거나 골라서 한장 등록하시면 오후 시간이면 오후라고 뜨고 오전 시간이면 오전이라고 뜨게 됩니다. 종료 눌러주시고 열차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열차명은 목록 상자에 있는 새 마을을 선택해서 열차명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스트 박스는 행과 1행, 2행, 3행, 4행이라는 행과 1열, 2열, 3열이라는 열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에 있는 값을 쓸 때는 셀스를 쓰고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쓸 때는 리스트를 씁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셀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고 끝에는 네 번째 열에는 L S Ctrl s p a c e b 열차 종류 리스트 박스에서 점 리스트를 써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첫번째는 행의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행의 값은 저희들이 리스트 열차 종류의 리스트 인덱스 가지고 선택한 값의 행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콤마 열의 값은 첫번째 열의 값이 열차 명이기 때문에 0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죠 셀스 할 때는 첫번째 열이 1로 시작하는데 리스트에서는 첫번째 값이 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조금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제가 무궁화를 클릭했습니다 고객번호는 a 매수는 한장 등록하면 열차명의 무궁화가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종료하시고 제가 여기에 1을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실행, B라고 적고 통의로 선택하고 1 등록하면 여기는 1등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우는 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리스트는 0이 첫 번째 값입니다. 셀스하고는 다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시고, 컨트롤 V, 다섯 번째는 자성명이기 때문에 1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 엔터 똑같이 붙여 넣어주시고 여섯번째는 매수인데 매수는 txt 컨트롤 컨트롤 스페이스바 매수라고 있죠 근데 그냥 적으면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숫자로 바꾸시려면 val로 해야 숫자 값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요금 총액을 적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v 일곱번째 열에는 요금 총액을 적을 건데 세번째 값이 요금 총액이죠 요금 총액에다가 곱하기 매수를 해주면 되죠 txt 컨트롤 스페이스 바 매수를 해주시면 요금 곱하기 매수가 돼서 총 금액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고객번호는 D라고 하고 새마을 특실을 선택해서 매수는 두장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누르면 새마을 특실 두장은 18,000원이니까 두장하면 36,000원이 맞죠 그리고 일련번호도 123456이 정확하고 대문자도 정확하게 바뀌었고 시간 형식도 hh 콜론 mm 형식으로 정확합니다 폼에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0이 1이 되고 다시 위로 누르면 1에서 2로 하나씩 증가하고 아래로 누르면 2에서 1로 하나씩 줄어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값이 변해야 되니까 종료를 하시고 여기 하살표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스피 매수 체인지 라고 나오는데 스피 버튼을 클릭했을 때마다 여기에 들어와서 작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기 속성 창을 누르시면 이 버튼의 이름이 스피 매수입니다 그래서 스핀 매수가 스피드 매수가 버튼을 클릭할 때다 때마, 클릭할 때마다입니다. 붙여넣어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값을 하나 넣을 건데 스피드 매수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의 값입니다. 그거는 이 이름만 쓰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위로 누르면 일식 증가, 아래로 누르면 하나씩 감소가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계산된 값을 넣을 거니까 는 쓰시고 어디에 넣을 거냐면 여기 텍스트 박스에 넣을 겁니다. 텍스트 박스의 이름은 txt 매수입니다. 그래서 txt 매수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xt 컨트롤 스페이스바 매수해 주시면 버튼 위아래로 누를 때마다 숫자값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제가 위로 가는 버튼 누를 때마다 증가하고 아래로 가는 버튼 누를 때마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이 문장만 적어주면 자동 계산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타 작업 이 시트가 활성화됐을 때 값을 입력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기타 작업 이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커맨드 버튼 이을 눌러서 워크시트로 바꾸겠습니다. Select Change를 Activate로 바꿔주시고, Worksheet Activate가 시트가 활성화됐을 때 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L1셀에 오늘의 날짜를 넣고 싶으니까 셀은 대괄호로 묶어주죠. l 1 셀에 "는" 오늘의 날짜니까 데이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오늘의 날짜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 눌러주시고 셀의 값을 입력해 주시고 채점해 주시면 틀린 곳 없이 잘 끝났습니다